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2023년 패션 트렌드 총 정리를 들고 왔습니다. 크롭탑, 로라이즈 찢어진 데님 등 Y2K를 대표하는 아이템들이 자주 등장했죠. 외국에서는 이미 블록코어 패션이라는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그부츠 아시죠? 또, 레그워머, 이런 것들이 다시 핫한 트렌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패션 트렌드 네 번째 키워드는요. 란제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신체의 아름다움 또 여성의 섹시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슬립 드레스입니다. 90년대 그 디오를 이끈 존 갈리아노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갈리아노의 대표 아이템인 슬립 드레스가 2000년 전후로 유행을 한바 있습니다. Y2K 열풍으로 패션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매번 슬립 드레스를 트렌드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2023년 패션 트렌드로 다시 한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 0 2 3년 SS 패션쇼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쇼죠. 코프레네 쇼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코프레는톱 모델이죠. 벨라 하디드에게 런웨이 클로징을 맡겼는데요. 단순히 워킹을 한게 아니라 패션사에 길이 남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코페르니의 두 디자이너는 면과 합성섬유를 혼합한 액체 스프레이를 벨라하디드에게 뿌려서 무대 위에서 슬립드레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틱톡에서 해시태그 스프레이 언 드레스로 알려지면서 현재 1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패션 매거진 보그에 따르면 2023년 SS 컬렉션에서 런웨이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브랜드가 바로 신진디자이너죠 렌시도자카였는데요 이렌시도자카의 패션쇼에서는 대부분 슬립드레스 또 이브닝 드레스가 등장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패션쇼의 메인 스타일링이 슬립드레스라니 뭐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펜디, 지방시, 발렌시아 가등 많은 브랜드들이 2023년 SS 트렌드로 슬립드레스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또 빅토리아, 베컴이나 한소희씨 같이 뭐 패션에 민감한 셀럽들이 종종 슬립드레스를 착용한다는 점에서 올해는 정말 슬립드레스의 유행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봅니다. 패션 트렌드의 컬러도 빼놓을 수 없겠죠. 2023년 패션 트렌드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베이비블루입니다. 2022년의 컬러라고 하면 발렌티노를 필두로 한 바비코어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비비드한 핑크색이었길래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보테가 베네타를 필두로 한그린빛도 일상 속에서 자주 보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선명했던 2022년 컬러와는 달리 2023년에는 좀더 차분한 파스텔톤 느낌의 베이비블루가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2023년 SS 컬렉션에서 베이비블루가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소개됐었는데요. 엠포리아 알마니의 2023년 쇼에서도 베이비블루를 자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프라다의 슬립드레스나 버버리의 트렌치코트가 이렇게 베이비블루 색깔로 나온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또 게다가 루이비통의 경우에는 2022년 블루글래시어라는 명칭의 베이비블루를 사용한 가방을 여러 개 출시했죠. 이처럼, 뭐, 베이비블루는 포근한 느낌, 그 다음에 차가운 느낌을 동시에 주면서 우아해 보인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애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베이비블루를 이용한 스타일링을 하는 셀럽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국 왕세자비로 세련되고 품격 있는 패션 센스를 보여주는 케이트 미들턴은 베이비블루 코트를 선택했네요. 또 패션 디자이너로 유명한 빅토리아 베컴은 베이비블루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죠 패션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의 올림피아 공주 역시 베이비블루 색상의 무이비통 백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에는 또 베이비블루 컬러를 통해서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신데렐라의 드레스 색깔과 같은 베이비블루가 여러분들에게 뜻밖의 만남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2023년 패션 트렌드 총정리, 이제 마지막 키워드까지 왔습니다. 바로 시크 프렌즈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헤미안 룩이라고 하면 자유분방하고 루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런 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술을 테슬리라고 부르고 또테슬리 달린 스타일을 프렌지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2023년 패션에 이런 프렌지 스타일을 자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많은 브랜드들이 프렌지 스타일을 전혀 보헤미안 스타일이 아닌 모습으로 좀 해석해낸 것이 좀 특징인데요. 치렁치렁 술이 달렸지만 오히려 좀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 시크 프렌지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코어스의 2023 SS 패션쇼를 보면요 이렇게 프린지가 시크한 느낌을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지방시의 2023 SS 패션쇼에서도 이 프린지가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클래식한 스타일의 프린지가 접목된 것이 이전과는 다른 패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프린지와는 사실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미니멀한지만 색채가 강한 질샌더 뭐 보테가 베네타 같은 브랜드조차도 이런 시크한 프린지를 런웨이에 어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프렌지 스타일의 경우 2015년도에도 아이유나 뭐 송혜교, 박수진씨 같은 이런 스타들의 착용으로 인해서 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온 바 있었어요 2020년도에는 뭐 버버리, 디올, 보테가 베네타 같이 굵직굵직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런웨이에서 프렌지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패션계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뭐 과거와 같이 프렌지 유행이 예열만 되다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2023년 SS패션쇼에서 자주 보이는 스타일링인 만큼 오히려 여러분들이 과감한 스타일링을 통해서 유행을 좀 앞서서 선도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총 6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2023년 패션 트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새해에도 인사이트는 패션 트렌드와 럭셔리는 물론 다방면에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